홍원이의 운동교실. 자, 팔 운동의 3탄 이두 운동에 드는 프로그램 중에 해머컬이나 리스트컬. 이게 제 상완근 운동인데 상완근이 여기 이두 상완 이두근이 있으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생긴 현한 부분이 있어요. 근데 이게 이제 보통 처음 운동하시는 분들은 얘가 크기가 작고 그 다음에 잘안 느껴질 거야. 그리고 움직였을 때 이렇게 움직여도. 상완 이두근이 많이 이제 그 인지가 돼서 얘가 잘못 느끼거든요. 근데 운동을 그래도 이렇쭉 하다 보면 얘가 점점 느낄 수 있으니까 여기를 여기라고 일단 아시고 그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잡았을 때 이렇게 뒤에서 잡았을 때네 군데로 이렇게 나눠줘야 어, 이 모습이 팔이 커 보일 수가 있어요. 다양한 각도, 다양한 길이 운동 이걸 해주셨다음에 이렇게 분리가 되는 이런 운동들을 정확하게 알고. 하시면 훨씬 더 팔이 이쁘고 분리가 잘 되는 어, 팔을 만들 수 있어요. 근데 거기에서 제가 꼭 넣는 이 해머컬. 어, 이 기본이에요. 이게 덤벨도 할수 있고 케이블로도 할수 있는데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케이블로 먼저 이렇게 하시면은 조금 이제 하시기가 쉬울 거예요. 오늘은 먼저 케이블로 설명해 드릴게요. 자, 이렇게 보면은 자, 우리가 바벨컬하고 똑같이 이 상태에서 어, 똑같아요. 팔꿈치 각도만 움직여서 얘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요것만 바뀌는 거예요 자, 요것만 바뀌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건데 요 차이가 뭐가 있느냐 자 이렇게 단축이 된 상태에서 비율이 예를 들어서 비율이 바벨컬이다 그러면 얘가 80%의 힘이 들어가고 얘가 20%의 힘이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서 이 팔꿈치만 이렇게 살짝 바꾸면 은 얘가 이렇게 보면은 얘가 이렇게 신장 되는 게 힘이 빠지는 게 보이죠 신장되는 게 보이죠. 그럼 이때 얘가 비율이 조금 더 아까 8대2에서 뭐 6대4, 5대5 이런 식으로 비율이 얘가 조금 더 많아지는 거예요. 실질적으로는 얘가 더 많이 들어가요. 실질적으로는. 그러니까 얘가 조금 더 힘이 들어갈 수 있게 집중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. 이것도 이렇게 잡을 때 하면서 이렇게 심하게 벌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심하게 벌리시는 분. 이렇게 하신 분이 있는데 이 이제 다시 마지막에 바벨컬의 손잡이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엄지손가락이 그냥 어깨 쪽으로 온다는 생각으로 살짝만 벌리시면 돼요 요렇게 굽혔다가 그대로 천천히 내리는 거죠 그리고 다시 굽히고 드는 게 아니고 굽히는 거예요 얘를 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근육을 더쓸수 있기 때문에 그냥 상완근을 굽히고 얘도 골반이나 코에 엄청나게 힘을 딱 주고 멈춰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. 얘가, 얘가 막 흔들리거나 이러면은 분산이 많이 돼요. 그래서 꽉 힘을 줘주시고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. 자, 이렇게 되고 이제 무게가 아주 무거워지면 거기서 이제 약간 이렇게 리듬이 생기겠죠. 처음에는 연습할 때는 그냥 쭉 올렸다가, 내렸다가. 올렸다가, 내렸다가. 만약에 조금 더 내가 잘 모르겠다 이거 잘, 잘 몰라요 상완이두근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근육이 아직 크지 않으면 잘 모를 수 있는데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만져주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은 조금 더 연습이 돼요 이렇게 맨몸으로 하셔도 되고 무조건 가볍게나 맨몸으로 근육을 컨트롤하는 이렇게 연습을 한 다음에 인지가 정확하게 되면 나중에 무게를 들 때도 잘될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Okay. 무게를 많이 들어서 할라가지 말고 무게를 줄여서 맨몸으로 어느 부위나 맨몸으로 힘을 주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운동할 때 그냥 나도 모르게 거기에 힘이 들어가요. 나도 모르게. 그러니까는 자세 연습, 느낌 연습 이거를 꼭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분리될 수 있는 자 이렇게 분리될 수 있는 이 팔을 정확하게 만드셔야 돼. 홍원이의 이두근 삼탈. 응. 해먹고는 더 여기까지였습니다 안녕